제선수때120 120 120까지야 뽑은 적 있죠 어 <웃음> 2022년 KBL 드래프트 컨바인 체험을 위해서 KBL을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실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체험하신 드래프트 컨바인은 저희가 어 17년부터 작년까지 총 5회 개최했고요 이번이 총 6번째 컨바인에 네, 참가하신다고 와.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총 12개 항목을 측정하시고 14개 기록이 나올 텐데요 네. 그래서 하나하나 체험해 보시면서 네. 네, 한번 기록이 어떠신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키부터 네. 가시죠 이쪽이 좀 높아가지고요 <웃음> 그러면 입맛인가요? 체지방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수 기준은 거의 한 10%에서 15% 정도로 보는데 네. 21% 정도 되는 거면 은 네. 조금 보기보다 조금 숨겨져 있는 <웃음> 네. 지방이 <웃음> 다음 체험해보실 종목은 와이밸런스라는 종목인데요 예. 네. 제가 선수때도 밸런스 쪽키로 유명했거든요 네. <웃음> 물어볼 수 있어야 다네 됐습니다 딱알습니다 네, 네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이쪽으로 오른쪽이야. 네. 아제 무릎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. 예. 왼쪽 너무 잘하지 않나요? 어, 왼쪽은 진짜 여태까지 한 사람 중에서 최상급이요 선발에 오는 선수들보다도 더 잘하신 거. 어, 지금 거잖아요. 선수들보다 더 좋다고 네. 내가. 관련성 더 좋은데, 근데 없는데. 여기서 <웃음> 오른쪽이 너무 안 좋아서 아, 네. 이제 두 차이가 너무 커서. 선수들 컴바인에서 봤을 때는 좋진 않다 그런 거같습 아, 저게 거 밸런스가 되게... 이제 맞아야 좋은 건데 네, 맞아야 좋은데 한쪽만 스피를... 좋다고 좋은 건 아니다 네, 다음은 괜찮아. 이제 윙스팬으로 윙스팬 하시죠 네, 187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페인 리치실 건데요 네. 손 들었을 때팔 높이를 측정하는 거 같아요 음... 네. 36.25 허 뭐? 네. 이거 10초 나왔다고요? 10초 와, 한번더 해볼게요. 조금 쉬었다가. 이게 좀안 보이니까 무서워가지고. 할 때는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 제대로 한번. 안돼 아까 그걸로 아, 하겠어 네. 아까 그걸로 이번1 3 7호 나와서 네. 아까 그걸로 네. 하겠어 네. 마음은 될것 같은데 몸이 나가지 않네 아 옛날에 진짜 이런 거 진짜 잘했는데 농구 못해도 이거는 진짜 1등이었는데 점프해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저 예전에 덩크도 했던 사람이에요. 덩크에서? 네. 당연하죠. 덩크도 했어요. 저. 아니 올리지 마시고요. 아그 정도. 네. 아 내가 점프 없는 줄 아는데. 이렇게 높게 떴다고 내가? <웃음> <웃음> 말이 안 되는데. <웃음> 와. 야. 오케이 여기까지. 오케이 됐어. 팔이 너무 아파. <웃음> 어?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아우씨. 났어 났어. 났어. 이걸 최종 기록으로 그러면. 예. 네. 그 최종 기록 그러면 맥스 버트 퀄리치는 3미터 1.82라고 주셨습니다 예. 네. 거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예. 네 저희 코트의 4분의 3이라고 가속도 이거는 이제 중고에서 이제 속공 상황 예. 때 얼마나 속공 능력이 어느 정도 어... 나오는지 네. 네. 네. 어떤가요? 기록이 저 3.5 미만으로 뛰면은 예. 조금 그래도 잘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면 이제 평균 정도 선수랑 선수. 비교했을 때 그래서 한번더 해서 여기로깰수 있게끔 아, 자꾸 한번더 해. 시 보통 두 번씩 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<웃음> 아! 아까보다 느리라고요? 어 느낌 도무한는데 <웃음> 일차 시도 한 걸로. 와 말이 안 돼. 네 이제 다음으로. 네. 아, 짜증 나. 지금 자존감 낮아지고 있어. 다음 뭐죠? 벤치프레스. 네. 벤치프레스 또제 예. 어. 자신 있죠. 제가 선수 때 120. 120? 120까지야 뽑은 적이 있죠. 최근 에 혹시 하신 적이? 최근 에가 없죠. 후. 들어다들었 들어, 들어, 들어. <웃음> 어, 어. 한번더 해볼게요. 들지 말고 있어요. 도와주지 마세요. 네. 아, 도와주 말라니까! 아, 진짜! 아, 할수 있어도 진 총수있던어 진짜 두데 <웃음>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? 아, 들수 있었는데 진짜 아 진짜 들기억합니 아. 살려달라고 하나. 하나. 하나. 하나. 하나. 하 해보겠습니다 선수 때 하나. 12개까지 했던 걸로 기하합니다 하나. 하나. 하나 아유. <웃음> 어유 오, 어. 오, 어, 끝. 본인 의 성적 어떠셨어요? 아, 아, 불만족이에요 너무 짜증나 지금. 아, 지금, 지금 지금 지금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어요. 아, 점프는 좀 만족합니다. 점프, 오, 생각보다 높게 응. 나왔어요 아직 죽지 않았다. 음. 이 상태로 초등학교로 가시면 전국 상위권으로 <웃음> <웃음> 딱그 정도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래서 너네들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. 내가 너네들 중에서. <웃음> 상위 1위야, 상위 1위. 오늘 저희 드래프 드랍, 케이블 드래프트 이스페란스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오늘 참여해주신 그 측정 기록 결과랑 그리고 저희 드래프트 이스페란스 참여했다는 인증서 네 전달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네, 초등학교 종교 상위가 나오셔 가지고 예. 속에 성과를 달, 달성하신 것 같아서 재미있을 듯. <웃음> 더 학사라고 다니도 할수 있지. 감 저희가 이제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이렇게 기념품을 드리고 있는데요. 네, 기념품도 같이 간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 네, 네, 참여해서니다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야 네, 여기 해도 될까요 제가? 아이고. 네, 위에다가 제가 공약 하나 걸게요 제가 팬들 중에서 1등 하겠습니다 아 제가 거, 거기서 1등 못하면 크록스맨 굿즈를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고 뽑는데 사연 속에서 이제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사연을 아... 보고 제가 꼭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 안에 들겠습니다 <웃음> 갑자기 공이났요 <웃음> <3등 안에 웃음>